안녕하세요. 세영아와 채현욱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웃음> 예, 인트로도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경도 썼습니다. 아, 여러 마디 이발도 좀 했고요. 어, 인트로 음악은 사실, 어, 몇년 전에 잠깐 팟캐스트 했을 때, 그때 썼던 음악인데요. 어, 경쾌하고 좋잖아요. 근데 뭐, 몇번 이렇게 저, 녹화를 해보고, 방송을 보니까 하... 좀 길더라고요. 지난 편도 막 22분씩 하고 어떻게든 한 1초라도 더 아껴서 더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좀 했습니다. 음악도 바꿨고요. 어, 그리고 안경도 사실 저 안경 쓰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냥 항상 밖에 안경 안 쓰고 나가서 많은 분들이 저 안경 안 쓰는 걸로 하시는데요. 제가 좀 심각한 이사실사되댁입니다 아 그래서 <웃음> 근데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왜 안경 안쓰세요? 안경 쓰셔야죠. 안경 안쓰면 더 나빠져요. 시력은 좋거든요. 근데 단지 안경을 벗으면은 그렇습니다. 아 근데 뭐... 말도 아, 사팔되기면 어때요? 그죠 잘만 보이면 되죠? 아어차 다른 사람들은 직경 안써요? 아, 잘 보이면 되는거죠 뭐.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시 환우 여러분 생활과 천에게 응원합니다. 어. 어차피 뭐 내가 보는 거 아닌데 그런데 녹화 영상을 보니까 아이 고개가 너무 많이 돌아가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나름 전세계를 강타한 뱃셀 비밀의 미술관 네. <웃음> 아유 진짜 전세계를 강타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갔고요 프랑스도 갔고요 스페인에도 갔고요 일본에도 갔고요 뭐, 그럼 나름 전세계를 강타한 거죠. 아, 저희 첫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참, 나름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이고요. 물론 나머지 책도 다 애정이 가지만은, 어찌됐든 이 책, 예, 뭐, 그래요. 아,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저는 책 출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메일중지 출판사, 아, 메일지 신문 출판사의 어, 유능한 편집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만나보시다고. 아 그래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뭐 줄줄 얘기하다 보니까 하, 이 미술사 속에 작품 뒤에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을 아,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하면은 아, 많은 분들이 미술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어, 좋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뭐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어, 예 것이기가 있어가지고 어버서도 취하는. 아무튼 그래서 아,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이, 사실, 그, 유능한 편집자님께서, 그분 이름이 진짜 유능한입니다. <웃음> 그분을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냐면은, 여기, 1장에, 음, 전세계를같던 베스트셀러, 비밀의 미술관, 어디 있냐, 또, 파트 1, 천재, 화가를 만드는 그 무엇? 세 번째 이야기, 큐비즘을 만든 마약, 카라바조를 죽인 술, 여기에, 아, 압생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제가 미술 스토리에 어, 압생트 얘기를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마침 그유동한 편집자님께서 그 압생트 미술 스토리 읽고 너무 재밌으셨대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압생트 그림입니다. 빅토르 올리바, 체코 화가 건데요. 그 화가 어 작품 이렇게 띄어놨는데. 비밀의미술관에도 이렇게, 음, 이렇게, 뭐 크라바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생트 얘기를 했는데 이 압생트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술이었어요. 많은 예술가들, 화가들 특히 압생트 많이 마셨죠. 빈센트 반고, 압생트굉장히 마셨고요. 고갱, 아, 고갱은 좀 이렇게 와인 이쪽파였어요. 코냑 이쪽파요. 저도 코냑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 저는 술은 다좋았는데요 어, 또 누가 있을까? 드가? 또 압센트 그림 그렸죠? 지난번 촬영에다 영상 넣겠습니다. 빈세드 방고의 압센트. 드가의 압센트. 피카소의 압센트. 이 많은 화가들이 압센트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압센트가 왜 이렇게 많은 화가들, 예술가들이 많이 마셨느냐? 예,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지금 음, 우리나라에서는 압생트를 팔지 않습니다 어 저기 홍대나 요즘 문제 많은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은압생트를 파는 술집이 있긴 한데요 비싸요 그런 홍대 한가본지가 아무튼 비싸요 어, 한 병의 술집에서 보통은 7만원 10만원 그럴 거예요 700ml, 7만원, 10만원이면, 아 10만원도 넘을 겁니다. 뭐, 저, 뭐, 가서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참, 근데 이게 압생트가, 이게, 그때는 엄청 싼 술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소주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싸섰습니다. 민밀미소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그래도 카라바조는 비싼 와인을 마셨지 대부분의 화가들은 돈이 없어서 아주 저렴하지만 독한 압생트를 마셨다. 19세기 서양미술을 비롯한 모든 예술 분야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술중 하나가 바로 압센트다. 압센트는 당시의 가격으로 약 20에서 50쌍팀쌍팀은 상띠. 뭐냐. 옛날 프랑스의 화폐단위 프랑일 때이 프랑의 100분의 1, -100, 영어로 하면 달러의 센트. 센트가 쌍팀입니다 20에서 50쌍팀 우리 돈으로 약 500원에서 비싸야 2천원 돈이었다. 750ml짜리가 2천원이면 은 싸죠. 우리나라 소주가 325ml인가요? 300, 355ml인가요? 1,000원? 두 병이면 대충 같은 가격 2,000원? 그죠? 소주 가격으로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당시 반고우는 물론 드가 피카소까지 압센트에 취해서 작품활동을 했다. 해밍웨이도 압센트를 마시고 글을 써서 해밍웨이 겁나 좋아합니다. <웃음> 우리나라의 서민들이 힘들 때 소주 한잔 하듯이 당시 서양 사람들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압센트 한잔으로 넘겼다. 예. 자 소주는 사실 뭐 요즘은 워낙 도수가 낮은 술들이 많아서 뭐 16도, 그래도 최 18도, 19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좀 맛있는 거같죠뭐 두꺼비 소주 거는 뭐 25도 씩그러죠 그거 750ml를 소주 두 병을 마셔봐. 아,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 저랑 같이 술 마시는 분들, 소주 두병 마시고 집에 못 보내가지고 제 택시 태워 보내고 막. 아, 그, 술마는것 그, 보다, 그, 그, 그, 분들 집에 들어보되는 돈이 참, 어찌됐든. 자, 그런데이 앞생표는 보통 40도입니다. 높은 건 70도도 되고요. 그때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니까, 2,000원, 우리나라 소주가 10, 뭐, 대충 18도라 칠게요. 2,000원. 18도짜리 두병 마시고, 피코라 그냥 뻗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40도에서 70도짜리를 2,000원에 마실 수 있다고 쳐봐요. 에이, 가격 대비 휠. 휘... 압센트는 향속을 주 원료로 만들어 색깔도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 빅토르 올리바,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니까 러 그린, 그린, 어, 압센트를 마시는 사람을 보면 술에 취한 남자 앞에 녹색 요정이 앉아있다. 실제로 압센트를 마시면 녹색 요정이 보이거나 세상이 꼬불거려 어, 보이게 느껴지는 등 환각성이 매우 강했다고 한다. 도로 나오네 여기도. 암튼 그랬어요. 회자 등등등 이런 건데요. 아, 다시 이제 19세기로 돌아가서 당시 범죄자 등 미친 놈들은 거의 모두 압생 미친 놈들. 비밀의 미친놈리으니까꼭 사서 보세요. 아, 거의 모두 압생트 중독자들이었다. 한두 잔만 마셔도 녹색 요정이 나타나니 사고를 안 칠래 안 칠. 수... 요정 쫓아다는 거냐. 요정이 이렇게 무드로 문으로... 아이고야 다녔었습니다. 이 책이 왜다 찢어졌죠? 이런. 돈 많이 봤나 봅니다. 제가 제일 짖었던. 아, 인터넷에는 빈센트 방고가 압센트를 마시고 환각작용 때문에 사실은 귀를 잘못 달라는, 잘랐다는 잘못된 정보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등등등.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어, 압센트 우리나라에서 마시기 굉장히, 지금은 압센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시 사람, 천, 대충 한, 말,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에서 압센트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싸니까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그냥 피꼬라 떨어져 사고 치고 살인하고 막 악마의 술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악마의 술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독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사고를 쳤던 것 뿐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뭐 압센트 판매가 뭐 다시 되긴 했는데요. 1980년대쯤?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도시전설이라고 하죠. 그런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고 자연스럽게 뭐 와인 이런거 많이 마시고 샴페인 많이 마시고 압센트 소비가 줄어드니까 가격은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압센트가 지금도 제법 비쌉니다. 프랑스나 외국에 나가서 그 면세점에 가시면은 우리돈으로 대충 한 병에 한 얼마 날까한 2,3만원? 외면한 그러니까 어. 2만 위스키 한병값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비싸요 그럼 더 맛있어졌느냐 아니요 별로 맛은 없어요 쑥을 추출해서 만든 술이니까 뭐 쓰고 또뭐 도...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이거로한거나뭐 책으로 하거나 블로그에서 똑같죠 영상이니까 제가 오늘 그 압센트 한번 어, 몇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애독자님께서 프랑스에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슈퍼마켓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이 압생트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병 친히 사다 주셨습니다 한한 어, 한 2, 3년 된것 같은데요 아껴아껴 음, 아껴 마시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반 정도 남았습니다 자 알코올 55도 보이시죠? 장난 아니에요 55도 음 55도면은 얼마나 위스키가 40 45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더센 겁니다 자 한번 따볼까요 음이뭐 어떻게 냄새라도 좀자 한번 여기다가 따라보겠습니다 녹색이라고 그랬죠 자 위스클 꽃도 <웃음> 그 좋아합니다 까미 엑소 예, 까미 엑소 좋아하는데요 살짝 따라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색깔입니다. 제법 독해요. 음. 음, 자, 건배. 건배. 오늘은 혼술 방송이 되겠습니다. 향은 톡 쏘는 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 마치 치약 그런 느낌? 맛도 보기싸 하고요 아이 알콜도 쏘는구나 하는게 느껴집니다 잘 보세요 음자 이게 쑥을 추출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압센트는 사실 잘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좋게 나온 거예요 옛날 압센트 거기는 이런 막향 이렇게 치약 향 이런 것도 안 나고 그냥 말 그대로 쑥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으로 못 마셨어요. 하, 어떻게 마셨느냐? 압생트 이 박스 못 찾겠는데 압생트를 마시려면몇 가지 도구가 하, 압생트. 압센트를 마시려면 먼저 이렇게 압센트가 있어야 겠죠 네. 압센트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왜 필요하느냐 워낙 독하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 물을 섞어서 마셨어요 그리고 또 압센트를 마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런 게 있어요 예.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이 어떻게 쓰는 까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얹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각설탕이 필요합니다. 아, 사실 지금 자, 일단 조금만 마시고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얘를 이렇게 얹고요. 그리고 각설탕을 하나 이렇게 얹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새 부리처럼 생긴, 그, 뭐라 그러죠? 아, 어디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냥 손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얘를, 이렇게, 적십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설탕이 알콜을 먹었어요. 뭐, 뭐, 그리고, 이제, 55도니까 불 붙이면 불이 후, 붙겠죠. 자, 지금 이거 아무데서나 막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꼭그 집에서 이런 데 하시면... 어차피 집에서 압센터! 이거 마실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조심! 저는 화재경목가 위에 있어가지고 불훅 나면은 물 그래서 특별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불러도 돼. 저기에는 클로바가 있습니다. 클로바. 불러줘 그래서 여여다다 불을 이제 제짝짝입입다이 이렇게 면은이 불이 이었죠 얘가 이제 뽀글뽀글뽀글뽀글하면서 이렇게 캐러멜라이징이 됩니다. 보이시 c l o r <웃음> 네, 이렇게 불이 활활활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캬라멜 녹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뚝뚝뚝 뚝 떨어져가지고 아 이거 도 진짜 한 소리 들어봐야 되는데 불 타는 소리. 일단 한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음. 어때요? 저보란내고 잘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압생트가 준비됐습니다 아까보다 색이 좀 많이 이렇게 됐, 어, 네. 많이 녹색에서 약간 어, 탄 그런 좀, 뭔 색이야 이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어, 백설탕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보니까 씨. 설탕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무슨 색깔인가 아무튼 색깔이 변하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한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순해졌어요 목록이 목 녹임 목싹 넘어가는 게이그 이 각을 특히 리스테린 리스테린 딱 했을 때팍 쏘는 그 맛이 싹 사라지고, 어디 바삭지가 난가? 어휴. 음주방송이네요. 나, 나, 나 몰라. 아무튼. <웃음> 어, 자, 이거 많이 마시면은 피 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사랑하는 저의 애독자님이 선물로 사주신 게5 예 5도예요 55도, 어, 뭐 술잘 드시는 분들이야, 뭐, 가볍게 마실 수 있지만은,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마셨다고는 픽하죠? 예. 전, 사실, 뭐, 미술사에서 언급되는 그런, 어, 뭐, 소위 거장들다술 마시고 막, 막, 막 그랬다고? 다 그렇지가 않고요. 몇몇 주요 인물들이 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음? 물론 작품도, 참 걸작들을 남기고, 막, 그, 했겠지만 은 그래서 다들 우리 모든 화가들이 정말 존경하는 조토 디 본돈의 선생님 끝까지는 갈수 있었는데 이 술을 너무 많 마셔가지고 끝까지 다 못가고 그냥 인생이 조토에서 토도 못하는 그냥 그만 인생 조... 응. 제주변에 모든 화가들 이상하게 제 주변에 술잘 마시는 화가들이 없네요. 나도 술도 안 마시고 맨날 나 커피도 커피 마시고 있고 참 저도 커피 참 좋아합니다 저 별다방 아, 네. 어, 하지만은 어, 술 많이 마셔서 특히 이제 술 때문에 결국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인생 말 그대로 저도 선생님이 못된 그런 분들 어, 누가 있을까요 뭐인생서 방고도 물론 압생터 많이 마셔가지고 이런 고참 술 어, 그냥 인생 그렇게 되셨죠 또 누가 있을까 고갱. 고갱 역시 좋은 술 마시면 뭐예요. 술 많이 마셔가지고 결국 그냥 싸우고 다치고 푸르가지고 갔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딜리아니. 모딜리아니 역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우리만 모딜리아니 그러면 예쁜 사람 막 이런 것만 생각 떠오르는데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국에는 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는데요. 또어 누가 있을까 잭슨 폴록. 우리 잭슨 형님도 시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나무 때려봐가지고 참 인생 조토 못되시고 그냥 조토에서 토는 못된 그런 거장 밖에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음주운전은 금지 술은 적당히 뭐 적당히 마시는 술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혈관 건강에 최고죠 네. 오늘 음주방송에다가 조토 형님 얘기하고 막 이거 그냥 식구금 력이다 이렇게 달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웃음> 다음 시간에는 면정신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